어디 가고 있죠? NCT d r a 전 k i 예. 어? 아지금키 크다고 그러는 거인잘 가고 있나 코카콜라지. <웃음> 어. 요 <웃음> 건빵이 엉덩이 졸라크. 이거를 과연 데스크에서 보고 못생겼을 테니까. 벌써. Thank you. 안 아파 아, 이야! 여기도 이렇게 꾸며죠오 오케이. 준비를 다마쳤고요 지금 한 3시 14분 정도 됐는데, 일찍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Are you ready? Yeah 무서워요. <웃음>